안녕하세요. 49th love letter, Romans chapter 12, verse 19 입니다. 어, 한국말 제목은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란 제목이고요 영어 제목은 Let God take revenge. Let God take revenge.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게 해주라. 뭐이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어... Revenge라는게 이제 어... 보복한다는 뜻인데 요런 제목으로 어... 미국 드라마 제목이 있습니다. 저도 잠깐 보다가 말았던 그런 미드인데 여자 주인공이 상당히 미모가 어... 미모가 탁월합니다. 예... 어 이런 미국 드라마 뿐만 아니라 사실 어, 유명한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 주된 줄거리들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친구나 사랑하는 연인의 어, 원수를 갚는 치밀하게 준비해서 아주 정말 뭐라 그럴까요 속이 시원하다 그럴까요 그렇게 어. 원수를 갚는 악행을 저지르고 또막떵떵거리면잘 사는 뻔뻔한 그런 인간에게 조직에게 원수를 갚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리벤지라는 미국 드라마도 뭐 그런 이야기고요. 예, 저는 사실 원수를 갚는 영화 같은 거 떠오를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유명한 그 것도 베셀러죠. 예. 몬테크리스토 백작 굉장히 영화로 또잘 만들어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예, 굉장히 억울한 일을 이제 당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예, 보란듯이 복수를 하는 그런 어, 그렇죠 예. 어, 원수를 갚는 통쾌함이 있죠 예. 그런데 오늘 제목은 이제 우리가 인간 스스로 복수를 하려고 이렇게 혈안되어 있지 말고 신께 복수를 맡겨라 이런 어 내용 이런 제목인데요. 어떤 쪽에서는 어 굉장히 당장 복수 복수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좀 답답함을 느끼게 해주는 어 성경 문장이기도 하고 어떤 쪽에서는 우리가 뭐 어, 내가 정말 영어 insist란 표현이 좀더더 더 메시지라는데 여기 그 로맨스 로마서 부분에 사용했던데. 우기는 거잖아요 insist. if you insist 하면 뭐 ok if you insist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니가 그러니까 우기면 내가 그냥 그렇게 해주겠다고 이런 뜻인데 어, 그러니까 내가 복수를 하고 싶다고 아무리 우겨 대도할수 없는 순간들도 살다 보면 많이 있죠. 뭐 법적인 이유나 예. 무법 천지의 시대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뭐 미국의 서부시대 때 정말 억울하면 총 들고 가가지고 그냥 쏴버리고 뭐 이런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쵸? 미국이 하여간 총기 때문에 좀 얘기가 많은데 그거는 약간 포인트에 벗어나니까 어, 오늘 말씀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음, 사실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이런 복수, 크고 작은 복수들은 늘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시끄러운 세상이에요. 예를 들자면 어, 층간소음에 복수, 복, 보복. 예, 인터넷 찾아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 어떻게 중간 소음을 되돌려 주느냐 그런 스피커도 판매한 그런 어, 스피커도 판매하고요. 중간 소음 복수용 스피커, 우퍼 스피커, 뭐 이런 거. 어, 저는 뭐 중간 소음으로 고생을 했는데 뭐 그런 사본 적은 없습니다. 어, 주차, 예, 비매너 주차에 대해서 어떻게 복수하느냐 이런. 사진이나 이런 것도 최근에 본 적이 있는데 막 기가 막힌 주차 실력으로 예, 그 차를 잘못댄 차가 나가지 못하도록 예, 사실은 운전을 하는 분들은 이 보복운전 굉장히 실생활에서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예, 보복운전 예,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이죠 어 우리 의 실생활에서는 이러한 크고 작은 보복들이 있고요 어, 시끄러운 세상이에요. 국가 간에도 보복 전쟁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어 그런데요, 음 성경은 어떻게 보면 바로 어 신께서 원수를 갚는 이야기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 원수가 누구이냐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겠지만, 어 성경을 볼때 일단 그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예 신의 총애를 받다가 예 신과 동급이 되고 싶어서 그 이상이 되고 싶어서 월권이죠. 욕심이고 탐욕이고 그렇게 해서 어 이제 신께 증보를 받았다는 루시퍼 뭐 사탄이죠. 예 그에게 원수를 갚는 이야기 또음 인간에게 원수를 갚는다기보다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영원히 신과 함께 행복하게 에덴 동산을 살수 있었다고 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나 이제 그 루시퍼, 그 이간질하는 그 이간질이 참 나쁘죠 이간질하는 그원수 어, 하나님께 등을 돌린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거죠 가슴 아프죠 뭐 사탄을 동정한다기 보다는 사랑을 당연시 여기고 그 사랑을 사랑으로 돌려주지 못하는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배신인데 어그 사탄의 꼬임수에 넘어가서 니가 신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니가 신과 같이 될 것이다 어그 말에 이제 넘어가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신께서 주지 않았던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이 사실 원수죠 신과 인간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유한한 지극히 유한한 관계로 이제 만드는 것이 그 분기점이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신께서도 이제 신과의 약속을 깨워버린, 뭐 배신한거죠. 예. 어, 그러면서 이제 남 탓을 했죠. 뭐 사탄을 탓하고 어, 아담은 이제 자기 아내였던 이불을 탓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어글리한 상황이 되죠. 그렇게 되면서 네가 이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유한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어, 그래서 죽음이 오는데 어, 참, 신께서 영원한 존재라면 죽음이라는 것이 신에게도 원수 같이 느껴지는, 사랑하는 인간과 이제 헤어져야 하는 그런 시점이 죽음이잖아요. 뭐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는 너무나 뭐 당연하고요. 요즘 난리도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우한 독감이 전 세계를 지금 죽음의 공포에 떨게 하고 있잖아요 예. 저도 오늘 밖에 나가보니까 일들이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나왔는데 뭐다 마스크 쓰고 있고 뭐 저기 음식점이나 이런데 카페 일하는 분들 다 마스크 쓰고 있고 참 이게 무슨 뭐 하는 것인가 참 어, 뭐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분들도 좀 계셨지만 어쨌든 참 인간이 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나약한 존재의 임이 분명하다고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 그러니까 이제 신과의 영원한 사랑을 가로막는 원수같은 죽음을 신이 영원히 우리와 다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 전능자가 스스로 죽음을 맛보면서까지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사실 성경의 이야기죠. 예.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 저의 채널은 사실 그 신의 사랑의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매료된 저는 한 인간일 뿐이에요. 음, 신께서 우리를 사랑 있게 엄청난 고통과 멸시와 무시와 그런 것을 당했다는 것을 저번에 이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이사야 53장의 고난주간 때 이사야 53장이 생생하게 특히 다루고 있죠. 이 사랑이 감동되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인간들이 이제는 어, 그것이 의무감이나 누가 뭐 forcing 막 윽박질러서 하는게 아니고 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한 신을 위해서 어, 때로는 목숨까지 잃으면서 때로는 어, 세상의 멸시와 무시를 받으면서 그 신에 대한 사랑의 절개를 지키는 것 사실은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죠 예, 진짜 크리스천들은 어,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분들이죠 예. 신의 사랑을 정말 안다면 사실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 성경에서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세상을 만든 조물주 창조주 와 사랑을 나누게 된 인간들이 어, 신이 이 세상보다 크신 것처럼 어, 이 세상의 어떤 규율이나 기준을 좋은 쪽으로 완전히 넘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것도 여러분, 원수를 신께 갚게 라고 그러신,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게, 어,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 원수가 배고프면 먹여줘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세상에 그런 규칙은 아니죠. 예. 세상에서는 정말 hit back 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hit 그냥 받아치는 거죠. 사실은. take revenge. 복수해주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이 세상의 사실 방식이에요.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나를 너무나 혹으로 보니까 혹한 예, 표현이 좀 그런가요? 예, 너무 만만하게 보니까 우리가 어, 그렇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또 그렇게 또 나는 선의로 했는데 이제 악하게 나를 속이고 막 나에게 사기를 치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서 사회 우리가 이제 변하게 되죠. 예, 이렇게. 어, 가면을 어떤 면에서 쓰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신과 사랑을 안는 이들은 어, 때로는 나에게 해를 끼친 이에게도 예. 어, 나는 끝까지 선을 보여야 하는 그런 이제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그럴까요 예.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신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신을 알면 알수록, 신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어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신 거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나몰라라고 등을 돌렸음에도 배신했음에도 그게 악인데 신은 어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그 우리와 다시 사랑을 나누는 영원히 사랑을 나누는 그 선으로 이제 바꾸신 거잖아요 예. 이런 것이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이 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예. 잘못을 하면은 어 심판을 재판정에 서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처럼 물론 그것이 이제 인간의 법정은 사실 참 요즘에 말이 많잖아요 어떤 청탁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그런 어, 이유들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이렇게 진, 진실이 묻혀진다 그럴까요 왜곡된다 그럴까요 그런 일들의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불안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 정직해야 할 객관적이고 공평해야 할 수사기관들에서도 그 검사나 어떤 수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휘둘린다는 거예요 예.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정말 신께서는 어 인간의 재판관과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어음그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악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비가 내리고 곡식이 있고 그러니까 신께서 동일하게 먹여 살려주시는데 그분의 그 사랑의 끝까지 무관심하고 응답하지 않거나 거절한 피조된 피조물인 인간들이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빼박의 증거라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 심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영어 제목이 Along with God이고 외국사람들도 많이 봐서 제가 만났던 외국인 친구들도 그 영화 재밌었다고 얘기를 좀 들었었습니다. Along with God이라는 신과 함께 많이 보셨죠? 천만 넘게 흥행한 것 같은데 이 영화가 성경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과 정확히 일치하는 장면들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지만 인간의 그 죄들이 인간의 죽음 이후에 사후에 책임을 묻게 된다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 굉장히 실감나게 보여줬잖아요. 무슨 지옥, 무슨 지옥, 막 이래가지고, 막, 거기서 그냥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어,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 참,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어, 우리가 잊고 산, 사는, 무관심한 사후의 그런 심판에 대해서 이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굉장히 리얼하게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어, 신의 사랑으로 신께서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신 이야기. 어떻게 보면 원수를 갚은, 갚는 은갚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 인생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이 그렇잖아요. 배신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신의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 또그 이야기를 또그 사랑에 감동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그 분의 신의 아들의 사랑을 또 이제 여러 당시에 신을 잊고 살아가는 많은 그 지역들, 나라들의 목숨을 걸고 증거하고 그거를 스프레드 이렇게 펼쳤던 이야기들, 그의 제자들이. 그게 신약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신의 아들의 죽음과 다시 일어나신 부활의 메시지를 전한 거죠. 최근에 제가 사도 바울이란 영화를 이제 쭉 연결해서 보지는 못하고 가끔 봤는데 거기서 되게 리얼하게 그린 게 이제 사울이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에, 스테반 집사가 죽을 때도 거기 있었고 스테반 집사 돌로 쳐서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당시에 어, 자신도 그들 가운데 있었고 잔인하게 예수의 추종자들 추종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뭐 죽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당시의 시대상이 종교결한 것이 무섭죠. 어, 거기에 열심을 누구보다 내었던 사울이 이제 과거에 그랬던 걸 회상하면서 어, 그것을 마치 마치 어떻게 보면 뉘우치고 어, 신앞에서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메이크업? 어, 신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좀 메이크업, 보충 이전에 못했던 걸 보충하기라도 하듯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 외롭고 힘든 고생과 고통을 어, 그 나의 달려갈 길을, 나의 레이스를 그 피니시 하겠다. 나에게 주어진 미션을 컴플리트 하겠다. 이런 거를 굉장히 계속 그신약성경의 옥승서신이라고 하면 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이런 것들에서 빌리포서나 이런 것들이 잘 적혀 있죠. 예. 어, 그 영화를 보면서 좀더 리얼하게 다가왔구요. 예. 훨씬 더 두꺼운 구약 성경도 사실은 가장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약하기 때문에 신께서 선택했다고 신명기에 얘기하시죠. 내가 그냥 사랑했으니까. 이 가장 약한 민족을. 저는 이 내용을 생각할 때큰 마음속에 감동이 들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란 존재를 생각할 때. 사실은 어떤 뭐 잘난 인간일지라도 신 앞에서는 사실 초라할 수밖에 없겠죠. 뭐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닐 텐데. 저도, 뭐, 어, 신께서 내가 잘나서라기보다는 내가 신이 필요한 정말 가장 약한 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은 늘 저에게 큰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내용 또한 그 이스라엘이랑 가장 약한 민족을 신께서 이제 선택하셔서, 예. 그 민족이 한게 뭔, 뭐, 뭐예요, 여러분? 예. 당시 뭐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 신그 유일한 참된 신이 이 세상을 다 만들고 저 하늘을 만들고 어이 세상의 진정한 절대 권력자, Sovereign Lord, Sovereign이 절대 권력 최고 권력 이 진짜 주인이라는 거를 그 작은 민족을 계속 얘기하면서 당시의그 강한 나라들을 어떻게 보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강한 나라들을 정말 깨부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들이 뭐 무슨 싸움을 잘했을 거 아니고 초자연적인 방법들로 예, 신께서 다가이드해주시잖아요뭐 불기 등뭐 구름기 등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예, 막 소리지르면 뭐 주리커 여로 여우수 아그 여리고성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예. 어, 어, 뭐 홍해가 갈라지고 모지스 통해서 예, 이런 것들이 참. 어, 신께서 어떻게 보면 어, 신에게 자기의 인생의 운명을 건그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신께서 어, 신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무시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쵸? 예. 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좀 교만해져가지고 예. 좀 뻘짓을 하고 신의 어, 절대적인 사랑과 능력을 잊어버리고 자기네들이 조금 힘이 생기니까 어, 자기들이 잘 나가지고 그런게 예, 된 듯이 마치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저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런 걸 느껴요 음, 제가 오늘도 어느 분을 또 만나서 그런 얘기들을 나눴는데 어, 제 영어를 가르치는 분인데 뭐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없는데 아, 가끔 영어를 저 일대 수업하다보면 영어를 지도해야 되는데 가끔 저에게 뭐 본인도 모르게 인생 상담이라고 그럴까요? 예, 본인의 인생에 그런 이야기를 가끔 오픈하는 경우들이 아주 간혹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고 예, 오늘또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참 힘든 상황이 있더라고요. 전혀 몰랐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아, 이분은 참 어려움 없이 사는 분 같이 보였거든요. 예. 부족함 없이. 근데, 어, 들어보니까 많이 힘든 상황이신 것 같아요. 뭐, 인간관계인데. 뭐, 인간관계 어려움 다 있으시죠. 저도 최근에 있었고, 예. 여러분도 아마 그것이 직장 속에서건, 사업적으로 뭐, 사기를 당한 인간관계건, 아니면 가족들 사이에도 깊은 해결되지 않는 골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예. 친구 사이. 또 그렇고, 예. 그러니까 멀리 뭐, 우리가 진짜 뭐,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 이런 정치적인 논쟁을 하지 않더라도, 가까이에, 여러분, 아주 가까이에 이미 원수같이 느껴지는 존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웃음> 나는 내 주변 모두가 사랑스럽기만 하다. 그런 분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게 느껴는 순간들이 물론 있지만, 예. 어, 신기하게도, 예. 원수 같이 느껴지는 사람도 여러분 다 마음 속에 한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런데 이 원수를 우리 힘으로 갚지 못할 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있어요, 많죠. 물론 원수를 갚을 때도 있겠죠. 예. 그러나 어떤가 궁극적으로는 원수를 갚는 게 아까 Let God take revenge. 어떤 신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갚게 해주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맙죠. 우리는 사실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보다는 왜냐하면 여러분 신이 정말 최고 권력자라면 그분처럼 든든하게 원수를 대신 갚아줄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예. 여러분 뭐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의 뭐 어떤 그 U.S. 시리즈 시민권자 한번 잘못 잘못 건드렸다가 미국 대통령이 막 그냥 막 네이비 시리나 막 <웃음> 머린이나 막 해병대나 막 아니면 그냥 폭격해버리고 그런 응징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그 얘기 들으면 야 역시 독수리 독수리 여러분 아시죠? 예, US 시리즈는 다르다 뭐 강대국은 다르다 강대국 리더는 다르다 우리는 뭐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가끔은 예, 아, 그러나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예,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신께서 역사 속에 모든 리더들, 왕들, 통치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내리시는 진짜 진정한 배후 권력이 되신다고 아까 Sovereign Lord 얘기했었죠? Sovereign이 절대 권력, 최고 권력 예. 그분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예. Let me take revenge 예. Let me, it's not for you to do it It's not for you to take revenge 네가 Take Revenge 하는 게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It is not for you to take revenge, yeah. I'll take care of it. 더 메시지는 또 이렇게 재밌게 나왔어요. I'll take care of it. 내가 처리할게. 약간 이렇게 멋지죠. 예. 저도 위로가 됩니다. 저도 좀 원수 같은 사람도 있는데 이해가 안될 정도로 예. 사람을 잘 믿다가 저도 참 어려운 일을 또 겪게 된게 있는데 그 부분도 신께서 제가 원수를 갚지 못한다면 뭐 제가 어떻게 원수를 뭐 똑같이 갚을 수가 없죠 인간적으로 예, 그 사람 수준으로 내려가고 싶진 않구요 그러면 신께서 또 해주시라고 기대를 합니다 정말 제가 돌아보면 신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준 경험들 솔직히 많이 있어요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한 일들이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not always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예. 나에게 피해를 고통을 준 상대에게 어. 내가 어떻게 할수 없이 그냥 그냥 Let it go, 잊혀지게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 신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또 가까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어, 뭔가 그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되는, 예. 이런 우리가 신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실제 막 그런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아서 막 자해를 하고 자살을 하고 또 똑같이 상대에게 이렇게 어 또는 제3의 인물에게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이런게 세상에 너무 악순환이 많잖아요 이게 예. 신을 떠난 이 세상의 사실은 수준이에요 그러나 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 He will surely take revenge instead of us. 우리 대신에 원수를 갚아주실 거예요 예. 그분이 우리의 최종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최고의 원수는 죽음이에요. 예, 죽음. 죽음을 신께서 신의 속성인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예. 어...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얼마나 했죠? 오늘도 벌써 26분이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원수같이 느껴지는 인간관계, 상황, 어려운 일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으실 텐데 우리가 힘을 같이 내자고요. 그래서 어, 신께서 우리의 원수를 반드시 철저히 틀림없이 언젠가 빠르든 늦든 갚아주실 것이고 예, 우리가 신의 엄청난 사랑으로 또 그런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기적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let's pray for each other.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